그다음에 여기 간접 문문 썼던 거 있잖아요. 이두 네. 가지 가만히 보면 무슨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아요? 주어 동사. 어 주어 동사가 네. 어 어. 주어 동사 처음 나오고요. 예 네? 예. 네?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쓰인 그렇죠. 가운데서 지금 when이 들어가면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? 이거 접속사나 의문사 그렇. 그렇죠. 의문사, 접속사나 둘이 공통점은 바로 이거라는 거야. 문장 음. 두 개를 뭐하고 있어요? 지금?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일단 둘의 공통점이에요. 의문사나 접속사는 뜻이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뭔가 중요한 기능을 하나 똑같이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다? 문장을 연결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. 만약에 문장을 두 개를 이어서 쓰고 싶다 그럴 때 상황에 따라서 어, 접속사나 의문사 같은 걸 써도 충분히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의문사만 이렇게 직접 의문이라고 문 얘기했던 거 있죠 When does she arrive at home? 어, 네. 이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지만 접속사는 항상 무슨 기능으로만 지금 쓰는 고있 거예요? 접속사는 음, 항상 뭐 하려고만 써요 지금 보면 연결 그렇죠 연결해 주려고만 쓰는 건데 웬이 의문사로 쓰일 때는 단독적으로 그냥 뭐랑 쓰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주어동사 그렇죠 하나의 주어동사하고 한 문장하고만 어울려 쓸 수도 있죠 네.